이번 전시회는 1 1 0여종의 400여종에 달하는 레드 등을 비롯한 각종 형태의 조명광원들과 안정기들이 출품되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모든 참가자들이 자기 단위에서 이룩한 또 좋은 경험들과 이런 성과들을 서로 교환하고 일관할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로 되었고 이걸 통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조명 공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훌륭한 그 계기로 되었습니다. 우리 공장은 이번에 전세에 나와서 전세에 출품한 모든 다른 단위들이 예, 조명 제품들을 보면서 허상 많은 그 기술적 교로 사업적 교회를 진행하고 앞으로 더욱더 어, 우리 공장의 그 조명 제품의 수준을 올리게 한 좋은 계기점을 그 마련하게 되었습니다.